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로 받아서 사용해보기도 했고 여러분도 친숙하게 아실만한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눅스 네롤리 오일입니다 이 눅스 네롤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, 굉장히 우거진 산속, 수풀 이런 데를 새벽에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, 그런 오일인데요.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심신이 지치거나 조금 피곤했을 때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만한 오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오일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는데요.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봤으니까 뭐 보시러 가실까요? 고고! 샤워 물기 있는 바디에 뿌려서 흡수시켜준 뒤 타월로 물기를 닦아줍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오일막이 형성돼서 그 촉촉함이 오래 가더라고요. 향이 굉장히 좋아서 스킨케어 하기 전에 먼저 향을 온전히 느껴준 뒤 토너, 세럼, 크림의 영향을 한 번에 다 담고 있어서 간단하고 완벽하게 스킨케어 할수 있습니다. 목 라인에 뿌려준 뒤 괄사 마사지를 하면 그날 피로도 말끔하게 풀수 있어요. 머릿결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, 물기가 있는 모발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주기도 하고 이눅스 오일은 100% 자연유래 성분이면서 100% 식물성 오일인데요, 42%의 유기농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드라이 후에 모발 끝쪽만 덧발라주세요. 굉장히 찰랑거리는 윤기나는 머리로 유지할 수 있어요. 메이크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쿠션 사용 전에 퍼프에 한번 뿌려준 뒤 사용해주면 물광 피부 연출하기에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눅스 네롤리 오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어, 아마 이 제품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.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셔서 뭐 바디에 사용하셔도 되고 얼굴 그리고 몸 전체에 활용하셔도 되니까요. 어, 다양하 심신이 조금 힘들시거나 지치실 때활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. 안녕! Take a little mirror from your magic box I fill it with the ocean sun I take it with me whenever I go